안녕하세요 우무천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이번 추석 이벤트로 다음 카페 운보연에서 상품으로 준백세전방 200g 소병 입니다. 이 차는 중국 지목당에서 운보연에 있는 한국 다우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차인데요. 고 6대 차산의 찻잎을 병배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1 0년신 계열로 나왔지만 가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벤트에 참가해서 운 좋게 200g 소병을 받게 되었고요. 아, 오늘 받자마자 시음을 하려고 벽면을 열어보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벽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 사실 이 이벤트 분양을 할때 아, 여력이 안 돼서 많이 사지 못했는데 이런 차는 어, 좀 쟁여두면 나중에 충분히 그 가치를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어, 보내주신 시음편에서 약 4.4g 정도를 떼어서 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표장 비닐을 벗기면 건차향에서는 난향과 같은 향기가 약하게 나고요. 다른 차품과는 상당히 독특한 아, 또 과향, 화향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매제향이라고 하는 그런 화향도 섞여 있고 다채로운 그러한 아, 향을 자랑하는 아, 차품입니다 올해 신차이기 때문에 90도의 정수기 물로 5초간 빠르게 1회 세차 후 1분간 윤차하면서 배제향을 맡아 보았습니다. 약간 달콤 쌉싸름한 향이 나고요. 어, 이 후에 시음을 위해서는 85도의 정수기물로 각 10초간 우리면서 시음을 하였습니다. 1포째입니다. 신차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탕색이 진하게 나왔고요. 구감이 매우 부드럽고 고삼미도 약합니다. 후우는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것 같고요. 다만 제게는 열감이 바로 치가 올라와서 더워서 셔츠를 벗고 시음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포째도 고미가 혀를 치고 지나가면서 산미가 혀뿌리를 조여줍니다. 예전 제가 소개 드렸던 파카롱 반장 고수차 만큼은 아니지만 산미도 상당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미가 생진작용을 돕고 요 연미는 매우 희미하게 납니다. 엄청나게 달달하거나 하진 않지만 고급스럽고 담백한 고수차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4포째입니다. 탕색은 비교적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볼때 100세 전방은 후운이 빠르게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은 고미가 훅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원한 국감과 후운이 찾아오네요. 열감은 매우 좋습니다. 건차향에서 맡았던 난향이 묘하게 독특한 차 맛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포째로 가면 물질감이 증가하면서 탕색이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마시는 횟수가 거듭되면서 목젖 깊숙이 쌉쌀한 고미가 자리를 잡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직 맛이 조화를 100%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단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5포째로 접어들면서 고산미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대신에 단맛과 생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차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포째 역시 탕색은 비교적 연하지만 단맛이 증가하면서 고미와 산미는 약간 숙그러드는 그러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고 6대차산을 병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맛이 안정화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다양한 찻잎을 갖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정도 지나면 은 아주 맛있는 생차가 될것 같습니다. 내포성도 상당히 좋아서 지금 현재 7포째에 우리고 있는데도 탕색에 큰 변화가 없고요. 아, 지금 7포, 8포째 정도 가면 은 거의 아, 산미는 아, 수그러들고 약간의 고미와 그 다음에 단맛이 상당히 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는 2포째부터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이 열감이 상당한 차인데요. 아마도 그걸로 보아서는 차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차인으로서 상당한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지목당에서 어, 한국에 있는 운보카페 회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백세전방이라고 어, 하는 어, 고육대차산의 어, 병배생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음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